좀 피곤하지만 내일 또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의 연기자 김서영이 있기까지 먼 길을 걸어왔기에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행복하기만 한 그녀 배우 김서영의 연기 열정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미쳤어의 건만증 삼촌사 떠오르는 다크호스 희한한 애의 조영빈, 이재형, 한현민 <목소리> <목소리> 마티형 조영빈 레크레이션 강사를 하다가 2002년 전유성이 만든 극단 코미디 시장으로 데뷔한 희한한 의 대들보 둘째 이재형 웹마스터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역시 코미디 시장으로 개그계에 입문한 희한한 의 얼굴 마담 막내 한현민 개그맨이 되고 싶어 전남 벌교에서 무작정 상경한 희한한 의 귀염둥이 SBS 우차사 공개홀 오늘은 연출팀에게 짜온 아이디어를 심사받는 날이다. 희안한의 네 역시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을 해보는데 오늘은 장수가 바뀐 상황이라 왠지 걱정이 된다. 뒷자리 하고 아저리 저기 소티 여기 있네. 이거, 있네 이거 이거 있네 아, 원래 나왔던 데로 <몬티> 음. 어! 잠시 음주 검문이겠습니다. 풀어 주시. 아, 택시는 무슨 움직임도 없나 합니까? 한번 가 주세요. 얼마도 안들 봐. 가 아, 진짜. 잘해 봐. 잘해 봐. 잘해 봐. 연습에 연습을 가득하는 희한하네. 수없이 연습하면서 아,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 처음에 앞에 하면 처음에는 그냥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할 때. 제일 처음 때는 붕 이런 걸안 해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응. 처음에 좀 처음에 그냥 이렇게 덜컹덜컹만 어, 해야 될까? 이거 처음 제일 처음에, 처음에 하는 거. 모르는 거. 운전 막하네. 운전 막하네. 나도. 음. 음. 잠깐! 이 좋은 새 꿈에서 타거 같은데? 난 나라오! 오! 희한 해. 네 김태균도 어, 늘 것. 열심히 니들을 보고 있으면 흐뭇하다고 개그맨으로서 그 개그가 좋고 오래가려면 총의 가치를 좋아야, 덕목 중 하나가 그래? 인간성이 좋아야, 참 그래? 좋아야 되는데 생각참되참 그래? 다들 좋아, 착하고 좋아, 좋아. 의리 있고 아, 네. 어, 가만있어요, 가만있어요. 어, 네. 되게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선하고 되게, 아, 응, 되게 보고만 있어도 가만히 기분이 좋아져요 세분다 너무나 더 열심히 하고 네. 누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아이도 좋은 개그를 마, 만들어내고 열심히 하고 인간성도 좋고 뭐, 더 이상 뭐 꾸준히 개그를 열심히 하기만 하면 뭐, 언젠가는 정상의 궤도에 올라가지 않을까 드디어 희한한 애가 심사받을 차례 매번 하는 일이지만 늘 긴장되긴 마찬가지다 차고 들어가야돼요 부산이요? 따뜻시 타요 예 알겠습니다 아어보세요어로 오실까요? 광주가 광주시라고 합니다 잠깐나 속초가는데 이틀잖아이 이사람아, 먼저 탄거아 모든 스텝이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안 최선을 다하고 나. 있는 희한하네. 얘들아, 튀어. 얘들아, 시 어? 야, 튀어. 야! 야. 야. 야. 어. 얼 이게 어. 어. 어. 어. 어. 네. 어. 어. 이렇게 되면 튀어, 음. 티어. 튀어 티어. 해가지고 이 간격을 조금씩 떨어뜨려 줘야지, 그게 살것 같은데. 얼려, 얼려, 얼려, 얼려. 이렇게 네. 잡으러 가서 얼음 하면 아이쒸, 네. 에이 에이 아예다는어에 얼음. 아이올려올려올려 올라리. 잡았다. 잡았다. 얼음 됐다 못 돼. 어디 오케이. 됐다. 기분 좋게 오케이.가 떨어지고 안 돼. 한숨 소리가 들린다. 테라나 팀에게 박수. 고생니다 박수 받았습니다. 아, 네. 어린아이들처럼 신나는 그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짐작이 간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유있게 나오는 김태균 역시 아주 만족한 얼굴이다 아우 어떻게 그래도 저희가 전주까지는 그 회사로 저희가 했었는데 이번주에 또배경 바꿨습니다 택시로요 택시로 바꿨는데 우선 다른 배경이라 그런지 PD님 우선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저희가 잘한거죠 <웃음> 하여튼 아, 오늘 어떻게 화요일날 통과받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어떻게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수요일 내일하고 모레는 이제 그 다음 주 거를 또 미리 얼른 짜가지고 다음 주에 좀 편하게 또 녹화할 수 있게 하려고 요 네. 오케이 를 받았는데도 연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욕심이 더 나나보다. 타세요. 아, 응. 타고. 응. 응. 처음에. 일단 태우고 갑시다. 타, 타고 나서. 아 그럼 되겠다. 하는 거지. 하는 거지. 생각해. 생각해. 오케이 되는데 우리 또 이제 작가분들이랑 감독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이렇게 했는데 그걸 저희가 또더 살려보려고 어. 다르게 조금 바꿔보는 중에 이요 네, 그러니까 또 제작진분들은 이제 저희를 자주 보고 자주 아니까 음. 그 자체 내 러블리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우리끼리만 우리, 느낀 거 우리끼리만 느낀 거, 우리 때문에 거. 걸 객관적인 걸 찾아내려면 한번 그러니까 대본을 자주 보는 게 좋은 게 보면 이제 보이거든요 우습은참 네, 객관적이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 객관적이다 보면 그 가수들한테 사랑을 못 받고 그 매니아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선을 갖고 이렇게 웃기는 작업도 해야지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 힘든 작업이죠. <웃음> 어. 드디어 우차사 녹화날. 한 주간 노력한 결과를 관객들에게 선보이는 날이다. 시작 전부터 대기실은 분주하기만 하고. 이사 여기 내거 찍은 것 같은데? 어, 시아론 이랜 이짜 다른 거 봐, 어머나 시야가 너무 귀여워요 요런 게이뻐 보이잖아요, 요런 게, 보이잖아, 요런 게. 요런 게. <웃음> 아유, 워낙 잘생기다 보니까 이거 천스럽게 입을라 해도 걱정이네요 <웃음> 채널 돌리지 마세요, 네? 저 재수없다, 채널 돌리지 마세요 네, 어떻습니까 어땠습니까? <웃음> 너무 이뻐 주니까 내가 개그에선 연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소품과 의상 현민 역시 오늘 의상이 신경 쓰이나보다 다른 팀의 리허설을 바라보는 현민 동료들의 연기에서도 배울 점을 발견하고 좋아하려고 노력한다 개그 코너가요 저희 가만 하는 게 아니라 우차사 통째로 재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저희들끼리 이렇게 모니터를 해주거든요 앞에께 은 분위기가 안 좋으면 뒤에 것까지 영향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해가지고 저런 건좀이상하다그러면 얘기를 좀 해주고 네, 같이 이철사 식구들끼리 사실은 저희 거보다 더재밌을까 그래서 연타만 겁니다 네, 끝까지 이거 카메라를 켜시니까 결국 이제 속마음이 나온 건데 이 거보다 재밌으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연타만 러고 녹화 들어가기 직전, 아, 재영은 아, 마지막 아, 몸단장을 하고 있다. 추봐야 어, 되나요? 오빠 좀 봐줘. 어디가 제일 자신 있어요? 아, 저요? 외적인 외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그렇다면 아무래도 작지만 예리한 눈? 코? 입? 치아? 모든 게다 만족하고 있어요. 하웨이지. <웃음> <웃음> <웃음> 어, 외모에 해볼게, 자신만만한 최형 아, 아, 그럼 여자 친구도 있을 법한데? <웃음> 네 있었는데 얼마 전에 좀 헤어졌습니다. 예한좀 네, 됐는데 그, 지금 그 가슴이 되게 아파서 성격의 차이 인 같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뭐 약속을 했을 때 많이 미스가 나죠. 그래서 기다리는 친구가. 화가 나. 점점 쌓이다 보면 화가 나고, 그걸 이해 예 못해 직업을 이해 예 못해주는 화가 나고, 서로 이제 잘 조율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어, 이 개그맨들한테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죠. 었 개그맨 참 힘든 직업입니다. 다른 이성을 사귀었던 오랜 기간 사귀었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감정이죠. 그런 걸티안 내고 살아야죠. 밝게 <웃음> 뒤로 울고 있습니다. 뒤로. 마태 님 영빈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본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오늘도 실수가 없어야 할 텐데. 조급하죠. 근데 외우는데 외우고, 완벽히 외우고 올라가도 이 녹화 중에는 생각이 안날 때가 있어요. 이거 빨리빨리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시장자분들은 모르는데 긴장을 하고 올라가야지 긴장을 안 하면 조금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혹시 <웃음> 다음 주부터 그 코너 접으시면 됩니다. 무슨 생각 하신가까이 안에 없어진대요. 누가 하십니까? 네? <웃음> 아니, 감독이랑 얘기하고 왔는데 <웃음> 아유, 뭔 소리야, 어, 어, 아, 뭔 소리야! 어, 성만 바뀐네요 왜? 나이가 많아가아이 뭐? <웃음> 아이씨 아, 농담을 잘해요, 오늘 말을 들으잖아요 태균의 말이 농담인 줄 알면서도 영빈은 순간 놀란 눈치다 이제 바로 다음 차례 매번 관객들 앞에 설 때마다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나 보다 오늘도 역시 재미있게 잘해내야할 텐데. 세 사람은 마음속으로 빌어본다. 너무 아니 너무 멀어. 어. 잠만더깐만 잠깐만. 더깐만됐 드디어 미에오르고초반부터 왠지 분위기가 달아오른다. 영빈각입니다. 네. 메뉴판을 주세요. 네, 메뉴판이요? 메뉴판 예. 예. 네, 판을 주세요. 예. 여기요. 예. 메뉴판을 달라고요 메디판이요? <웃음> 메디판이 예. 없는데. 메디판 하나, 이릴까요 하나, 하나 정도. 결정. 예, 예. 선생님. 건강증 삼촌사의 연기에 관객들은 한 번에 자지러지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신석기 블루스 형제 낳는데. 아니, 무슨 소리예요? 이상한데, 이성 재따라 하고 싶네. 아, 아, 관객들은 역시 오늘도 희한한 애에게 대만족. 돌아서는 그들에게 박수가 그칠 줄 모른다. 반. 그러지야. 아. 있잖아. 볼들은 탐탁치가 않다. 이바로 제대로 안는 거야. 요쪽으로 응. 이렇게 빠진 거야, 이렇게. 그거를 아, 야. 그거를 음, 야. 야, 야 너는 이게 이걸 물고 서각 이거 잡고서 아,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아니, 근데 우리 연습 때는 안 빠졌거든. 이러고 이러고 이러고 이러고 이러고 이러고 이렇게 미끄러져 버린 거야? 네, 다행히 아. 개 웃기는 하는데 씨아 우리 아깝습니다. 아이씨. 희한히의 소품 하나 때문에 영 찜찜한가 보다. 누가 너가... 장에서 만족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만족한 대포로 만족한 적은 없고 터져야 될 부분에서 많이 못 터졌는데 예상했던 큰 웃음이 나왔는데 조금 아이, 아쉬웠죠 오늘 같은 또술 먹어야 되 근데 뭐 저희 연기자들은 뭐 최선을 다했으니까 뭐 거기 위로를 또 삼아야죠 아쉬움이 남은 녹화였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하리라 그들은 다짐해 본다. 이곳은 희한한의 둘째 재영의 집. 늦은 밤이지만 모처럼 시간이 난 네, 재영이 어머니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웃음> 장자, 정자 금자 여사 되시고요. <웃음> 됐어요. 지금 뭐 열심히 한다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얘 예, 하나로 이제 말한마디로 이제 온 국민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죠. 대단 <웃음> <됐어요. 웃음> 사랑합니다. 어머니 피를 물려받았거든요 제가 어머니가 또웃 끼가 다재다니하시고 동네 분들의 친구들 모아놓고 얘기드시고 농담하시고 그 <웃음> 친구 좋아하시고 해가지고 네, 아버지는 좀 상대적으로 과묵하시고요. 이게 배가 나왔어, 빼서. 응. 이 빼야죠. 제가 응. 보통 배가 아니거든요. 그래요? <웃음> 어, 그렇게 빼라고도 네. 하여 잠 잠자리 거꾸로 <웃음> 대화가 돼가지고. 이게 <응. 웃음> 또 배를 뜨게. <또> 네, <웃음> 네. 화면에 좀 보기 편하게 보여드리려고 해. <웃음> 너무 마르거나 그러면. 아, 더 밀어버리나, <웃음> <난> 차라리수 <웃음> 네. 없구나. 빼야지. 임시 9개월처럼. 아직 미혼인 재영의 방은 어떨까? 침대 위 말고는 책상이나 책장이 예상으로 깔끔하게 정리돼 있다. 제가 좋아하는 청기류, 뭐, 어. 저. 절 어. 제가 컴퓨터 공부할 때, 어. 이런 서버 구축이나 뭐, 이런, 컴퓨터 용, 어. 용, 용 하고. 어, 기사 난게 있었네, 여기 있었네. 아, 기사 난 거. 스크랩을 좀 많이 못했어요, 집에 들어올 시간이 없어갖고. 영화 좋아하세요? 예,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자료가 되니까요, 또. 그래서 이것들은, 야, 아, 예, 한 건데, 이거 주슨, 주거고 공테이프용으로 주슨 거고요. 예, 아, <웃음> 네, 진짜로예요. 사실이고요. 여기 제가 육민이 너무 많은데. 오, 육민도 가지고 계세요. 예, 제가 제 꿈이 나중에, 한,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죽기 전에 제 인생을 담아놓은 것들을 다 극전을 장 빌려갖고, 음. 쭉 편집해서 보고, 거기에 함께 나왔던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같이 보면서, 추억을 되살리고 아, 싶어가지고. 어보 아, 이렇게 많요 그때 제가 삭발을 한적이 있었어요. 내 공연, 내가 공연 내 스님 역할을 해가지고 그래. 아, 그때 막 사, 샀는데. 그때 1년 정도. 종류비다 아, 있으신데. 네, 아. 네. 제가 가족을 많이 많이 못 챙겨가지고. 아. 친구들도 많이 못 만나게 되고 바빠지면서라고. 제 하고 항상 잊지 않을, 않을 것들을 이 적어놨어요. 그런데 저기 마형 영빈이 보인다. 오래 전에 자주 왔습니다. 거의 매일 어, 어. 어머니한테 죄송할 정도로 네, 그냥 TV에서 엄청 왔어요 방, 방송 안 하기 전에 안할 때는 그냥 와서 살았죠 그냥 밤에 <웃음> 새벽에 몰래 가고 <웃음> 초저녁에 일찍 왔다가 숙덕숙덕 되다가 새벽에 아주 이제 또한잔하나가 늦게 아침에 하고 막 그랬었어요 막내 현민도 뒤늦게 네, 도착했다 네. 고향 벌교에서 올라오신 수사. 어머님을 수사. 뵙고 왔다고 한다 네, 맨날 집에도 안 들어가는데 그때 안 들어가면 좀 삼촌이 섭섭해할 것 같고 또 어, 엄마 오셨어요? 음. 그서 잠깐 가서 얼굴 비치고 밥좀 먹다 왔죠? 네. 밥을 먹고 왔단 말이야 먹... 밥이 아니라 산적 산적 <웃음> 산적이요 산적 <웃음> 이런 산적. 거 예민합니다 어. 예. 얘기 다 해줘야 돼요 밥을 산 적이 없어요 백미팅 <웃음> 때백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재용이 여기 이제 어머님 도어머님계시고 그 야, 재영형 어렸을 때 형이? 백군 아, <웃음> 이게 원 지금 아, 몇 개월째라고 근데? 이때 지금 허리 허리한 거봐 야,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수, 술을 좋아했어 이게 몇 개월째라고, 이게 없는 <웃음> 거. 봐. 이게 작년 여름이죠? 작년 여름이지 와. 자, 이때가 방송 쉴 때였습니다 <웃음> 편지하고 요 보세요, 이거 인기까지 대단해 대본 중에서 누가 제일 세이재영 분이 제일 많이 영빈형이 제일 인게가 많습니다 재영 형이 음, 인기가 많은 줄 아는데 영빈 음. 형이 제일 많습니다. <웃음> 아니고요. 이재훈 형이 제일 인기가 많고 한현민 군은 제일 많이 알아보고, 예, 한현민 군이 제일 많이 알아보고 사실 제가 인기가 제해모로 보도. 한현민. 사실 이세 사람은 희한한의 <희한하는 웃음> 이전에 많은 곳에 출연한 경험이 있다. 다시 그 시절을 떠올리면 새롭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다고. 아. 음. 음. 경주다. 2002년도 초이죠. 2 0 0 2도 초. 저분 지금 활동하시는 친구들이 지금 다 방송가 방송자이지다 퍼져 있습니다. 2002년 개그맨 전유성의찬다한 극단 코미디 시장에서 만난 세 사람, 혹독한 연습과 훈련을 받으며 처음 개그맨을 시작했던 그 시절이 지금의 밑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음. <웃음> <좋은데>? <웃음> 때, 그때 이제 저기에서 형들 하는 거 보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 많이 느꼈죠 저기서 많이 자고 술 먹고 많이 했는데, 겨울에요 아, 돈들이 없으니까 딴 데는 못 가고 그냥 아는 형들, 아는 동생들, 예? 가게 가가지고 남의 끓여 먹고 막 그랬던 시절인데 경제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죠, 전혀 수익이 없었습니다 나한테 와서 없었어, 그래서 그때 막 어제도 돌았어요. 또나와 공사 판에도 많이 갔고. 그리다다 극단 애들 같이 다를 졸이러 가지고 하고. 그랬었죠. 그런 고생을 하면서도 개그맨의 꿈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꿈이니까요. 내가 제 인생의 단하나의 꿈이었습니다. 꿈 이루고 싶었어요. 그 직장을 가는 게 좋잖아요. 안전하니. 근데 이걸 한다보니까 지금 제가 졌어요. 1년만 딱 한다고 해도 이 기간이 이렇게 됐네요 <웃음> 지금은, 지금은 어떻 피피에서 딱 지금은 좀 날로 좀 잘한 것 같아서 행복해요 조금 더, 좀더 잘했으면 좋겠지요 <웃음>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지금의 자리까지 올수 있었던 것이다 저때 멤버들, 단원들 멤버들 중에서 거의 한반 이상 반 정도가 이제 다 제각을 가시고 시션 들어가고, 절 들어가고, 반만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반. 인원수가 반. 잘하는 애들이 많았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힘, 힘든 사정들이 있었겠죠. 설마 뭐. 다, 힘들게 다 틀리니까요. 지금 후회들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측만 나온 대로 용됐죠. <웃음> 예. 자, 한음을 열심히 파고 계속 두드렸더니, 열린다라는 말이 여기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두드림이 열린다. 그래도 꿈을 이었으니까 꿈을 이은 부분에서 만족하고요. 제가 개그를 할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나부터 달려가야죠. 직업을 관두고 이 길을 어, 딱한 거는 전혀 어느 한점 아쉬운 점 없습니다. 화면을 다시 보며 세 사람은 추억이 잦는다. 인터넷 방송국에서 웹마스터했던 둘째 채영 전라도에서 개그맨이 되려고 올라온 막내 현민. 권투선수 레크레이션 강사까지 했었던 맏형 영빈. 다양한 경력만큼 희한한의 삼총사의 한 날도 환하게 열릴 것이다. 오늘은 희한한의 세 명에게 모처럼 특별한 스케줄이 생겼다. 바로 방송국이 아닌 스튜디오에서 화보를 촬영하는 날. 시작 전부터 기분이 들떠있는 분위기. 하지만 분장 받는 얼굴은 제법 진지하다. 잘어울립니 어우, 잘생겼단 말이야 <웃음> 너도 아무튼 아나? 저는 겸손할 줄 알고요 사실 못생기지는 않았지만 잘생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 네가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어? <웃음> 네가 그렇게 시켜놓고 뒤에 그러면 어떡하니? <웃음> 나 오늘 입을 의상입니 <웃음> 아니, 제가 황제 분위기예요, 지금요 이게 니마리오가 입으면 어울리는데 우리가 입으면 이거 어떻지, 창대기 지금 아좀 흥분됩니다 지금 아우 야봐주뭐 바지... <웃음> 잡지 인터뷰가 있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형들하고 깔끔하게 화장하고 멋지게 해서 뭐 사진 찍고 인터뷰할 예정입니다 스케줄이 그렇게 많이 있는 편은 아닌데 전에 비해서는 많죠 예요. 전에는 자고 밥 먹고 잤다가 친구들 만나서 술 먹다가 회의하다가 피곤해서 잤다가 그 다음날 되면 다시 일어나서 밥 먹고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는 중간중간에 뭐가 좀 꼈죠. 잡지 촬영도 있고, 차사 녹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요즘 바쁘니까 또 기쁩니다. 제 꿈이 또 개그맨이었는데, 이렇게 개그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잡지 이런 거막 사진 화보도 찍고 막 이런 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예전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시작 전부터 그들은 아, 설레임으로 오시죠? 가득하다. 네, <웃음> 희한한 해 컨셉을 맞춘 걸까? 오늘 그들의 의상 역시 희한하기만 한데 함께 희한한 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그들은 어느새 삼형제처럼 호흡이 척척 잘 맞는다 카메라 앞에서는 수없이 표정이 바뀌는 세 사람 매사 열심인 그들의 모습이 보기 좋다 씻고 싶은 CF는요. 어, 마땅히 그 겨울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시원하게 시원한거먹으니다 이상하게 시원하네. 그러니까 오 어, 시원하네. 야 우리 그 시안바 먹으러 가자. 시한바 가자. 시안바 시안바 먹으러 가자. 시안바 <웃음> 시안바. 자 많은 강호주분들 어, 저희 보시고 저는 얼음 CF 아이스크림 CF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머지않아 CF에서도 희한한 해를 볼수 있을 것 같다. 아, 그, 뭐, 내일 여름은 그, 만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네, 뭐 요도집 집필하실 분, 뭐 만드실 분 있으면 연락주십시오. 몸 됩니다. 네, 몸 됩니다. 이만큼만 살짝, 이만큼만. 아, 이만큼만. 네? 수 네, 네. 네, 모든 촬영이 끝나고 우렁차게 인사하는 세 사람. 오늘은 그들에게 잊을 어, 수 없는 하루다. 화보 촬영이라는 것을 잡지. 해봤는데요. 네. 아, 기분이 아주 또 새롭고 네. 아, 잘해 주셔가지고 너무 고마웠어요. 처음인데 되게 재밌게 찍었어요. 자, 어, 재밌었어. 뭐 제옷 갖고 우리 옷같고 그러더라고요. 하나 하나 무슨 리옷 가... 같아요? 빌린 거야. 네, 그래, 기대에서그 그래. 서 <웃음> 밥을 한번 해야죠. 아이디어를 또 작업을 네. 해야 됩니다. 밥 오늘 밥을 할게 너무 많고. 자, 밥 먹으러 가시면 따라오세요 네, 네. 감독님 사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웃음> 살것 같아. 그래. 안 사기만 해봐. <웃음> 대한무에서 공연 중인 희한한의 팀. 같은 식구인 컬트도 함께 공연을 한다. 정찬는늘 희한한에만 보면 웃느라 정신이 없다. 어, 이거 어디다 <웃음> 어, 희한한에는 뭐 지금 뭐 성종가잖아요. 사실은 여기 있는 친구 중에 가장 연기들도 좋고 아이들도 좋고 또 형들이에요. 또이 중에 좀 어느 정도 형들이라서 연륜들이 풍겨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생도 많이 했던 친구들이고. 이제는 정말 성공을 해야 되지 않나. 세상 사람들한테 이제는 알려질 때가 된 그런 친구들이에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실 거예요. 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공연장에서 그들은 또 다른 모습을 선보인다. 그동안 관객들 앞에서 무대만도 수천 번. 이젠 관객들이 뭘 좋아하는지 직감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다. 무사히 공연이 끝나고 한결 홀가분해하는 얼굴들이다. 희한 희한한의 컨셉처럼 그들은 평소에도 늘 정신이 없다. 이렇게 관객들에게 끝인사를 할 때가 그들은 최고로 기분이 좋다. 이 맛에 그동안 겪은 힘든 시간들을 잊을 수 있는 게 아닐까. 관객들의 마지막 가는 길까지 배웅을 나와 인사하는 그들. 이렇게 직접 찾아준 분들을 위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아우, 도시옵네. 오늘 주말에 또 일회가 아니라 두 번이니까 무대 올라가는 게한 서너 번 되다 보니까 좀 이제 긴장이 풀리고 그러면 이제 좀 피곤하죠. 근데 좋아 하는 거니까 행복합니다. <웃음> 시간은 어느덧 밤 10시를 향하고 공연이 끝나고도 아이디어 회의는 계속된다. 이렇게 끊임없이 아, 연구하고 짜르는 모습이 있었기에 지금의 희한한 애가 아, 탄생된 게 아닐까. 아, 나, 나, 나, 나. 놀아, 놀아. 놀아. 아, 모두가 가고 없는 텅빈 극장. 끊임없이 회의와 연습을 하다 보니 어느새 11시가 가까워졌다. 어, 내 방에, 내 열심히 내 연습을 내 끝내고 나니 수고하셨다. 기분이 수고하셨다. 한결 좋아보인다. 주말밤 남들보다 다게 들어가는 이 시간이 이들에 s yes. Yes, y e 지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점심을 먹고 출근하자 추구, 나오죠. 그리고 이제 밤 늦게까지 하고 이제 새벽에 잠을 자고. 공은장도 그때 없었죠. 공은장도 없었죠, 그때는. 급단생활할 때는 그냥 뭐 1년에 한 번, 두번 정도 뭐 그거 하고 공은 없을 때는 그냥 다 어렵게 살았죠. 그때는 뭐, 아, 이 아이디어를 했죠, 그냥. 언니가 무대해하겠지 방송을 하겠지 막 이런 마음가짐으로 아이디어만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공연장 문단속을 하고 내일을 계약하는 세 사람. 그들은 바로 소속사 식구들의 회식자리에 합류한다. 아, 아, 아, 아, 아, 아. 늘 옆에서 힘이 되고 의지하는 동료들. 특히 많은 조언을 해주는 컬트가큰 도움이 된다. 맞습니다 네, 정말 가장 네. 큰남이 아, 집에 갈뻔 했는데 또, 차노님이 항상 전화를 주세요. 은근냐 형은. 어디 가니? 오빠 항상 미리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소란전화하면 일로 와. 같이 먹자 항상 해가지고 자리를 많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진도 멋있다는 게 아니라, 동생들 하나하나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시고, 일일이 챙겨주시는 <웃음> <찬양> <maker> 이런 게, <웃음> 어느 누구보다도 다르게 진짜. 앨범에 앨범 내는. 일단 한마디로 최고시죠. 아! 힘차게 건배를 하는 당당하고 우렁찬 목소리. 그들의 미래 역시 탄탄 대로로 뻗어나가길 바란다.